야이 콕콕 집어주니까 이거 적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구만 아니 이거 콕콕 <웃음> 나이스 자 좋은 아주 나이스 아니, 왜 이렇게 쎄? 4연속 틸이라고? 자 이번에 할 포켓 최근에 출시해서 아 너무 굳어요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버프 받은 핫삼입니다 자이 핫삼으로 사용할 스킬은 블릭 펀치와 칼춤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행물건은 힘의 머리띠 예리한 손톱 약점 범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갈 겁니다 배틀 아이템은 상처약 플러스 파워 스피드 업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달은 총 10개 이런 식으로 들고 갈 거고요 자 세트 효과는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퍼플 1레벨 이렇게 총 3가지 세트 들고 갈 겁니다 자 강력한 집게로 적들을 콕콕 집어주는 핫상 얼마나 좋아졌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강석과 해서 넘어가지고 자 아래쪽으로 가서 요거 블루 먼저 먹고 그 다음 레드 먹고 탑을 찔러주도록 할 겁니다 자 분리판치 찍어주고요 아 위쪽이 어쩔 수 없어 진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이스. 됐, 됐지? 지않은것 같아. 아, 나이스! 어 됐다. 어 살렸어요. 우리 팀 살렸어요. 자, 계속 유지해 주면 좋아요. 싸움을 계속 유지하면 할수록 전 좋아요. 블리 펀치가 계속 쓸수록 아주 세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면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온다 온다온다온다 온다, 온다. 자, 빠지고? 자, 또 빠지고? 그렇지? 나이스! 어, 일로 와. 어, 어 일로 와. 더 더. 하허하허와허와 됐다 대박이야 아 이렇게 이상적이게 개명이 성공하면 아 너무 기분 이 좋단 말이죠 내 캐리로 이제 이겼던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가, 이거 란터서너 먹어 그래 아 내가 이거 이 정도는 양보해줄 수 있지 음 어떻게 이기지 이걸 아 내가 없으면 뭐하지를 못하네 애들이 나이스 자 집중합시다 나이스 자골 넣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좋은 집중! 자 집중! 나이즈 나쁘지 않았죠? 나이즈! 자꿀떠 넣어! 바로 바로 깨버려! 깨버려! 깨버려! 그렇지? 힐힐 힐! 힐, 힐. 나이즈! 오 진짜 무서워 죽겠네. 아니 아래 그안 먹고 뭐 하냐? 이거 진짜 내 잘못이긴 한데. 자 피해주고. 나이즈! 아 상처 입히 좋네. 자 빠지겠습니다 이거 빠져야 돼요 지금 이거 싸울 때 아닙니다 이 악물고 빠져야 돼 지금 두트리오또 또. 트라이어테크 쓰면서 들어오죠 자, 집중해 궁극기 있고요 자, 위쪽 저 먹어야 됩니다 자, 뭐 앞에 있을 거야 이쪽에 있어 100% 있어 그렇지 어 이쪽 자 뒤쪽 잡아주고 나이스 자 집중해 자 잘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나이 <웃음> 어, 야야야 야, 야, 막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진다고? <웃음> 아니 딜러들이 딜러 행위를 안해 레크인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팀만 <웃음> 와 이게 진짜 말이 돼? 어 좋아 <웃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괜찮아요. 자, 우선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이걸 이약물고 캐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기도 좀 아끼고 이제 원래 저였으면 은 후반되면 은 무조건 정글은 딜러한테 넘기는데 이거 지금 주면 은 의미가 없어. 그냥 저기 저거 털리는 거다 무시하고 제가 다 먹는 게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절대 잘리면 안 돼요. 아, 아래쪽이 털리는데 이거? 아, 얘들아 이거 진짜 먹을 생각 없는 거야? 이거 막든가 먹어야 돼. 나이스. 자, 집중하자. 자 여기 맘목구리를 때리든가 나이스 자 집중해 나이스 자 치자 치자 치자 레쿠저 치는 거 하자 아니 야 레쿠저 치지 말고 이거 백다는게 맞을 거 같은데 나이스 다 잡아 다 잡아 다 없애버려 이세상에더 없애버려 나이스 <웃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야돼요 무조건 가야돼요 자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 얘네들이 너무 이성동수가 빠르게내그 도망갈 수가 없어 아안 된다 안돼 도망갈 수가 없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 어그로 잘 끌었고 아 너무 힘들어 진짜 딱금 궁극기 쓰는 거 처음 봐 아래쪽은 루카리오니까 은근 나을 거야.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어, 괜찮을 거고요. 아닌가?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 아래쪽 가야겠는데, 이거? 이러면? 아, 이거 이럴 거면은 처음부터 위를 돌걸 그랬나보다. 어,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어, 다 먹어. 자, 잡았고요. 좋습니다. 자, 나쁘지 않았고, 이제 아래쪽 저거 먹어야 됩니다. 다 먹었네? 호도도! 콕콕! 아 이게 손님 뭉치셨군요 제가 다 찝어드릴게요 <웃음> 우리가 어, 생각보다 세지 어, 나죽고 왔니? 아나 절대 안 죽거든 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피하고 나이스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버려요 아 아래쪽 저거 깨고루 잡자 아니 아뭘 때리는 거야 나는 자 좋은 나이스 자 아래쪽 터졌습니다 아래쪽 터졌어요 자 좋아요 그럼 골 놓고 이거 위쪽 가기는 좀 늦었으니까 저는 아래쪽 먹을게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가다가 보면 오히려 늦을 수도 있으니까 아래쪽 빨리 먹고 위쪽에 버프를 줘서 저거를 먹기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버프를 받았잖아요 이번에 하쌈이 아 너무 좋은데? 아 이렇게 사기가 됐다고? 자 이쪽으로 밀어주고 나이스 자 이쪽으로 또 밀고 힐 써주고 자 뒤에서 몰래 골 넣으면 아주 깔끔한 캐리가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야이콕 쿡쿡 집어주니까 이거 적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구만 아이 콕콕! <웃음> 나이스! 자 좋은 아주 나쁘지 않은 나이스!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세? 와 자연소 딜이라고? 빨리 캐리해. 그렇지, 그렇지. 자, 간 집에 간척하고. 오, 안 오는데. 안 섞는데. 하지만 테러를 차단해버릴 구야 무빙, 무빙, 피했죠? 어이구. 자, 궁이 찾습니다. 자, 잡아주고. 와, 이게 뭐야. 와, 나 이거 너무 잘했는데, 이번 거. 와나 이승 뭐야! 아니 얘들아 이렇게 양보가면 안 돼! 아 역시 나는 천상계 에 있어야 할 실력인 건가? 자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000 이고요. 아제 가디언은 이게 한개 맞나 모르겠어. 대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넣었어요. 그 5분 동안 5만 넣었으면 그러면 이거 10만을 그냥 넘는 거 아닐까? 자 이번에 버프 받은 핫쌈 한번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스라크도 물론 버프는 받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핫쌈이 너무나 좋게 좋아졌다, 강력하게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